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아웃소싱 업체 선정이죠. 저 같은 초기 창업자는 창업 기획부터 판매까지 설계하고 계획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아웃소싱 업체를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업체로부터 원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믿을 수 있고 신용할 수 있는 아웃소싱 업체 선정이랑 그들을 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사업의 비결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 합니다. 초기 창업자가 외부 용역 설계를 활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창업자는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자금 조달과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어, 이번 시간은 어, 외부 용역 설계에서 어, 우리들이 어, 접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요즘 어, 창업자들이 많이 이러한 창업 어, 관련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러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어, 개발 제품에 반영을 잘 하느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전문 분야의 기술은 있더라도 이거 이외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금 조달, 그리고 마케팅, 즉 판매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주, 외부, 용역 프로세스에서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용역 프로세서 진행상에 체크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표를 보시죠 어, 표를 보시면 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개발 목표인데요 그 개발 목표에는 세 가지 정도의 체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발 목표를 명확하게 했는가 그리고 그 개발 목표가 누락된 게 없는가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개발 목표를 수치적이고 정량적으로 표시했는가 이렇게 한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그 개발 목표를 명확하게 했는가 요거는 어 앞전 시간에 우리가 그 디자인 싱킹 이라든지 아니면 페르소나 기법 이런 걸 통해서 어 나온 어떤 개발 리저드를 어 수치화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개발 목표 누락 인데요 이거는 어 경쟁제품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경쟁제품들의 매뉴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안에 이렇게 어 제품의 사이즈 무게 뭐 이런 기능이나 성능들이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의 그 개발 목표가 됩니다 그런 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개발 목표의 정량적 수치와즉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스타디를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쟁제품들 수준을 어 레퍼런스로 즉 참고하셔가지고 수치를 정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십니다그 다음에 이제 개발수단 인데요 이 개발수단은 이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성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고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을 우리는 기술 로드맵 수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에러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는데 이 에러기술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왜이 제품이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는가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쟁 제품들은 분명히 우리가 하려는 제품을 예전에 생각을 했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거기에는 어 이렇게 문턱기술, 즉에로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정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외부 설계에서 요구하는 어 사항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총 3개가 개발수단과 관련된 체크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건데 이 부분을 참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한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아웃소싱 업체 선정인데요 저번에 아까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아웃소싱은 결국은 부동산 어, 구하실 때 발품을 팔으시라 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을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 그냥 소개받아가지고 단순 소개받아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창업진흥원이나 아니면 다른 창업교육센터를 찾아다니면서 인적 네트워크와 본인이 그 수업을 받으면서 그 강사님의 그 전문성을 활용하셔가지고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어, 좋으신 분을, 아니, 좋은 업체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업체 선정에서 그 비교 견적을 반드시 받아서 어, 비교를 하시라는 겁니다. 한 군데 받아가지고 하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군데를 독립적으로 받다 보면 분명히 안목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개발 과정에서 어, 실패를 고려한 플랜 B를 세우시라는 겁니다. 어, 처음에 개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만약에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은 다음 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업체를 선정을 하시는 게 그래서 이 업체가 안 됐을 때 다음 견적업체가 이것을 어, 연결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보관을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 단계에서 체크하셔야 될게 어, 제품 개발 방향이 이 맞는가, 즉 컨셉 디자인을 어 제대로 어 잡았는가 이 부분이 어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 제품 설계 단계에서 이제 양산 및 마케팅 요구 사항까지도 고려한 어 설계가 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보통 그 이렇게 예비 창업자나 어 초기 이제 제품 설계자들은 이러한 것들 을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만들어 놓고 이게 제품의 완성도를 확보를 못하고 양산을 못하는 그런 제품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노련한 전문가를 만나셔서 멘토링을 받으셔가지고 그 하나 기술들이 거기에 제품에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제품 설계 결과물에 대해서 어, 이관에 있어서 누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개발 업체로부터 받아야 될 사항들은 대표적으로 3D 데이터 원본 파일 하고요 그 다음에 어, BOM 저 Bill of Material 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에 대한 재질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이러한 제품들을 구매를 할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어, 챙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프로토타입 이라든지 워킹 모커 아니면 연구노트 아니면 히스토리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다 받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표현이 돼야 되냐면 처음에 그 업체들 견적받을 때그 계약서에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도록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웃음> 제가요 외주 방식 설계를 통해서 온라인 게임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 지인들이 정보 누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진 비용으로는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기는 어려워서 외주 용역업체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보 누출 같은 그 외부 방식 설계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게 서로가 이제 믿고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든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좀 찾아야 될 텐데요. 그래도 이제 서로가 어떤 문서, 문서적으로 해갖고 미리 이제 NDA라든지 계약, 계약을 미리 이렇게 체결, 체결이 안 되면 또 나중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그, 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 계약서를 서로가 작성을 해서 만약에, 어, 이런 정보 노출이 됐을 때 어떻게 이제 할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이렇게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준비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주 방식 설계 진행 시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외부 방식 설계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할 부분은 한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개발할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정확하게 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이러한 요구사항을 어,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이 누락 없이 정리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업체의 ...로부터 견적이나 아니면 이런 재반사항을 확인을 하였는가 그리고 네번째가 뭐죠? 개발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크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